2020년 7월 12일, 니키 일기. 어제 얘기부터 할게. 어제, 오제, 어제는 프로필 촬영하러 그 서울에 갔, 서울에 갔다. 음, 프로필 촬영은, 음, 지금까지 했던 그런, 이미지랑 뭔가 약간 다른 느낌으로 촬영했어. 촬영했다. 이번에 그 렌즈도 끼고 약간 양복을 입고 수트를 입고 그 촬영하고 라이트랑 너무 여러 색깔, 색깔로 찍었는데 음, 너무 친구한테 친가한테서 잘했다고 그런 말을 듣고 음, 나도 잘했던 것 같아. 어제는 어제 너무 약간 그 사진을 많이 보고 약간 공부했는데 그런 느낌이랑 약간 비슷했어. 비슷 비슷하고 그런 느낌으로 약간 표현 표, 표현도 약간 할수 있었던 것 같아 어제는 그리고 음, 어제 끝나고 어제 끝나고 다 같이 내가 음 친구한테 사진 많이 찍어줬는데 내가 약간 짓는 재능 있을 것같다 약간 내가 찍어보면 그니 그러니까 좋은 사진, 좋은 사진이 많아서 나도 사실 음, 깜짝 놀랐는데 만약에 내가 데뷔하게 되면, 음 취미로 카메라 카메라를 사서 음 멤버들 멤버들의 멤버들이 멤버들의 그 사진을 많이 찍 찍고 싶다고 어제 많이 느꼈어 느꼈다. 음, 약간 네, 음, 재능이 많이 있을 것 같아. 여러 여러 가지. 그러니까 약간 음, 제가 아 내가 촬영 할수 있는 뭔가 기회가 있으면 너무 잘 즐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일어나서 그 인터뷰. 인터뷰를 받았는데, 오늘은, 음, 오늘은 일단 데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데뷔에 하게 되면은, 해, 하, 하게 되면, 그, 뭐 하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인터뷰했어. 그리고, 음, 가족, 가족의 가족들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이 약간 제 친구의 이야기도 많이 하고 음, 약간 좋은 시간이었어 오랜만에 인터뷰를 받았고 약간 음, 그런 마음이 되는 시간이 너무 오늘 좋았던 것 같아 그리고 끝나고 그 같이 연습을 DNA 연습을 했는데 이처랑 b 처로 그, 그, 하고, 총하고, 같이, 행동, 했는데, 음, 그 팀으로 오늘 DNA 연습을 하고, 약간 이처랑 B.O. 약간 디테일이 다른 부분도 있었는데, 오늘, 오늘, 음, 댄스 댄스업에서 같이 맞추고, 연습을 했어. 했다. 연습을 했다. 약간 파트에 만약에 올라갈 수 있으면은 올라갈 수 있으면 나도 파 파트 1때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이 많아가지고 약간 그런 못다 겠던 그 모습을 파트에서는 꼭음 보여줄 수 있게 뭔가 나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특별을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 좋겠다. 너무 시청자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만큼 나도 그 기대에 대해서 제가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고 내가 내 듣기에 춤을 많이 보여주고 싶다 파트에서는 그리고 친구들이랑 잘 지내고 그리고 내가 데뷔 할수 있는 모습을 팬분들한테 너무 보여주고 싶다. 음. 응. 요즘에 요즘에 너무 다들 열심히 하고 있고 나도 열심히 하고 있어. 나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리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우리도 열심히 하. 열심히 열심히 하자. 오늘, 오늘은 여기까지. 2020년 7월, 7월 12일 미끼의 기는 끝. 안녕.